안녕하십니까 질전 아티스트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여러분들 질전인이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금 전자드럼 연주할 때 사용을 해봤고 그 예전에 작업실에서 레코딩 할 때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가수 포레스텔라 아니면 포르테디콰트로 같은 가수들의 콘서트에서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전혀 무리 없이 사용을 했어요 그때 포레스텔라나 포르테디콰트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케스트라 사운드도 풍부하고 어,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구현해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무리 없이 이 이니어가 표현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급형 인이어를 찾으시는 분들께 정말 적합한 것 같고 가격 대비 성능이 참 좋으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전 아티스트 드러머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